2006년 새 어. 시무식 준비 제가 확실히 해놨습니다 야, 조부장 이거 네. 완벽하게 해놨구만 네. 수고가 많았네 <웃음> <웃음> 그나저나 시무식 준비다 했나? 아니 못했는데 뭐? 네, 바빠가지고 아니, 이고보 뭐하는 거야, 지금 바빠가지고 물, 물에, 빨발 치워, 아, 이거 예, 예. 시루떡말 했더니 백설기 치워, 이런 거 예, 치란 말이야, 예, 이거 버릴게버리게그 예, 아, 아, 손에 든거 그거 뭔가? 두부인데요 <웃음> 금자 씨! 이제 두부처럼 깨끗하게 사셔야죠 음. 너나 쳐드세요 <웃음> 금자씨 내 그러세요? 안 그러셨잖아요 아니 지 뭐하는 건가? 이상하게 친절한 금자씨 같네 뭘 금자씨 같아 그러잖아 내고픈데밥 먹고 와서 하지 아 저는 아들놈이 어. 도시락을 싸 갖고 오기로 어요아 그래? 예. 그럼 나는 저 동수랑 먹고 오겠네 예예 예. 동수야 가자 네가쏜다 그랬지? <웃음> 아가아너게 자식아 가자고 라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버지 야. 어, 왜 이렇게 드셨냐? 아유, 장보느안 늦었어요. 아, 그랬어? 아버지, 이 도시락 뜨뜻하니까 지금 빨리 아, 드셔야 아, 그래? 형님, 효자야, 이런 색이 있는데, 아유. 아유. 아유. 야, 예. 반찬이, 이게 뭐야, 반찬이? 인간아,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와야지. 아직 이이 줬던가, 인간아. 이놈이 옆에 나 서방한테 지금. 그래, 철하천 인간아. 아니, 뭐, 돈도 못벌어오는게 밤잠은 왜, 많아요? 혼자서 뭘 또, 뭘 이상하게 바가지 고 싶네. 한 아, 정치하려. 제발 긴장 좀 하자. 긴장 좀 하자. 어, 냄새, 아 냄새 뭔 냄새 이거 아유 냄새가 아이상아네 아니, 아니,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면 어떡해 아니 아들님이 정성껏 싸았는데 그럼 어떻게 안넣어요 드시면 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 참고로 제 장래희망이 포도대장입니다 아, 근데 아버지 이분 누구세요 아제소개해드셨네 네. 저는 이 회사의 삼신염직이 경비 경비행기입니다 맘으면 아. 날아갑니다 도시락 먹고 나가셔? 어우 예, 아, 예. 네. 도시락 뜨겁네 이거 아, 이먹우 사람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아거 뜨거. 어,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뜨 뜨거 뜨거 뜨 뜨거 뜨거 뜨 뜨거 뜨거 뜨아 뜨거 뜨거 고거 뜨거 뜨거 뜨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하, 뜨거 뜨거 이거아거 아, 아, 예. 자, 네, 음. 자. 동지. 경뜨기 동지 뜨 손에. 이 손에 뜨거 뜨거 뜨거 이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거 뜨 누굽니까? 누구야? 뜨고이거 뜨거 야거이거 뜨거 뜨 거지 완전 인중을 찍어버리겠지 인중 찍어라 야 손이 완전 찍어라 아, 인중... 아니 인중 뭐라는 거야 이상하게 인중 찍히고 싶네요.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 하자. 하자. 아이고 다 어, 맛있게 어, 먹었네. 다시 먹이 이제 시작하지. 예예 예. 예. 아, 어. 시작해줘. 네. 아이고. 어좀 네. 좀. 좀. 돼지머리 어디 갔어? 에? 네? 어? 여기 있었는데? 아 돼지머리 어디 간 거야? 뭐뭐 없어요? 쓰나 뭐가? 여기 내 돼지머리. 너네가 왔다 갔다 돌 돼지머리가 왔다 갔다. 예. 자 그럼 회사를 위해서 예. 들어 올리자 예. 자 2절년도 자한대기 아 예. 자단님께서 돼지머리에 그렇게 집착을 하가래 다소 돼지머리에 집착 뭐하러가 지금? 누굴 죽일라 그래 지금 아 빨리 시고 시작하자고 예예. 자, 예. 네. 그럼 지금부터 2006 인사 발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음. 자 먼저 조영빈 부장 회사에서 열심히 일공로로 인정 부장에서 말단사원으로 승진 <웃음> 와, 와, 오케이. 내가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어 뭐야? 주 내서 말하는 게 떠났는데 어 말단? 소감 한번 얘기요 어우 드립니다 어우 드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니다 어우 어우 어한다우 어우 어우 개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그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는우 어우 는우 어우 어아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는 어우 어우 아우 어우 어우 어우 는우 어우 어 아, 이상하게 황정민 같네. 뭔소리 아니잖아. 아니 저는, 아니, 저는 네. 그 승진 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그경규씨는 예. 우리 회사를 열심히 지켜주셨으니까 그렇지. 그 공로를 인정해서 어 퇴직하세요. 그럼 <웃음> 뭐 옷을 벗으라는 얘인가요옷 벗어 옷 벗어.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돼 그냥. 아 <웃음> 어 벗으라면 벗겠어. 그렇지 조금만 더 섹시하게. 아뭐 그래. 쇠골이 좋네. 이상하게 조인성 같네. 나는 환동민 같아! 그러니까! 오! 시원하네! 심식도 끝났는데 빨리 떡 돌리자고! 아예떡 예. 어, 그래, 돌리자고! 자! 돌리자. 사장님!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 자네들! 응. 어 그럼! 난 떡을 썰 테니! 너희들은 사표를 쓰거라! 예, 예. 사표를 쓰자! 소... 응? 언능 쓰거라! 예, 예. 음... 저.. 통일하고 있어요 자, 다 썼느냐? 예! 사표 다 썼습니다! 사표 조영빈! 조영빈! 네. 조영빈? 대로 쳐야, 쳐야 돼! 네조용무 샤프 나오세요 자1 5기 엑스맨으로 지목당하셨습니다 네 과연 조용무 씨가 받을지 여기에 손을 올려주세요 이야, 너무 네. 아, 자 너무 엑스맨같이 했는데요 네자 그렇다면 우여기 보자면서 자 우리 엑스맨이 나잘할 수가 있습니까 우와 아, 누야 이상하게 엑스맨 나가고 싶네요 래그래저나 그면 빨리 그 우리가 엑스맨 찾았으니까. 나는좀 배고프지 않나? 밥좀더 먹으러 갈세 밥 아까 동수랑 드셨잖아요 이걸 또 먹어요? 벌써 소화 다 됐잖아 참. 아니 먹어또 먹어! 아주 좋아요 그거 먹으면 돼지야! 게먹도 아! <웃음> 먹으라면 먹겠어요